그러면 음. 오케이. Okay, 서브가 오케이. Okay. 서브 여기 이렇게 봐도 좀 브라더후드로 서브하지는 레버 서번아 예, 그렇 예. 그렇죠. 아, 그런 그 그런 아티스트들은 가짜 네. 아티스트이고 그러므로 네. 그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죠. 단언했다 네. 심지어 이러한 관점에서 from this perspective one would think that at least symphony number 9 from beethoven was q u a l i f i e d because it was composed exactly from the brotherhood of humans 이런 감점에서 누군가는 생각했 생각했을 것이다. 최소한 at least 본 최소한 그 베토벤이 만든 진포니 넘버 9는 자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그 사람들의 예전 그런 것을 위해 작곡되기 때문이다 He never tries to promote or discourage any idea or the ideology or tries to teach anything to anyone but rather reflects the nature of interaction among humans in different realms or tragedy, history and comedy He never, 그는 절대로 try, 그, 촉진하거나 그 좌절시키려고 어떤 아이디어나 아이디올로기를 찾. 참...